리튬 인산철 시동 배터리 후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산철 배터리로 바꾸게 된 계기는 기존의 납산 배터리를 쓸 때는 보통 1년 반 정도 지나면 겨울철만 되면 시동이 안 걸리는 문제가 꼭 발생을 합니다. 1년이 채안 돼서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겨울에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고 집에 가면 아침에 시동이 다시 안 걸려요. 그럼 출근을 할 수가 없는 문제점도 생기고 인산철 배터리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이제 검색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 제 차에 맞는 거. 전화를 해서 제 차에 맞는 이제 거기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전화해서 이제 알아보고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고 어 그때 당시 한 25만 원 정도 어, 주고 샀는데 이게 해외배송으로 오기 때문에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오는데 걸렸던 걸로 알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교체하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냥 도라이버 긴 걸로 이제 들어 올리고 이걸로 바꾸는데 이제 일단은 납산 배터리가 20kg가 넘기 때문에 너무 무거워 허리가 나갈 것 같아 진짜 허리 끊어질 뻔 했어요 그 빼가지고 다시 이 가벼운 한 2kg 정도 되는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로 이제 다시 조립을 하고 이제 기존 납산 배터리는 진짜 너무 그냥 당근마켓에 3만원 받고 팔아버렸어 인산철 배터리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어, 나왔던 어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던 걸로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가격은 지금 조금 더 저렴해진 것 같아요. L이나 R 구분해서 주문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어, 이거는 이제 전압이랑 어, 배터리 잔량과 잔량이랑 이제 온도까지 자세히 나와 있네요. 비슷한데 조금 더 저렴한 것 같아요 지금이. 뭐 테슬라, 벤츠 등 기업에서 중국의 인산철 배터리를 채택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어제 차는 니산 큐브 3세대 2012년식 중고로 구매를 했고요. 어 2만 킬로에 가지고 와서 지금은 9만 킬로가 훌쩍 넘어 있는 상태고, 주로 출퇴근 왕복 하루에 6킬로 정도 갈때 3, 4킬로 올 때, 3-4km 정도 거의 매일 타고 있고 이 짧은 주행거리로 이제 배터리, 납산 배터리는 주로 이 주행거리로는 충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 않아서 배터리 그 방전으로 인해서 보험사를 부르는 일이 네, 많아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니싼 큐브는 별로 비추해요. 뭔가 한국에 들어올 때 옵션을 너무 많이 뺀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냥 모양이 질리지 않고 어, 오랫동안 클래식하게 탈수 있는 그러니까 이지카 리모컨 키와 이제 시동 버튼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전압이 일정 아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시동을 걸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게 겨울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면 소용이 없어요 나진 않아요 나쁘지 않고 이제 잘 작동도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추워지거나 그러면 이제 납산 배터리의 장점이 있긴 한데 가격이 일단 싸고 재생 배터리도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냥 중고로 어 거래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저온이나 뭐 고온에서 높은 방전율을갈지 아주 춥거나 아주 높은 온도에서도 잘 버틴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저온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블랙박스에 전압이 표시가 돼 있는데 보통 어13 볼트 아래로 내려간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인산철 배터리의 장점으로 나와 있는 걸로 이제 일단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2kg에서 3kg 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고 그 수명이 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명이 한 5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뭐 배터리가 한납산 배터리가 한 9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9만원? 뭐 자가로 하면 5만원짜리도 있긴 한데 이런 여러가지 기회비용과 스트레스로 막 어, 한번 교체를 하고 꾸준히 오랫동안 신경 안 쓰는게 이 배터리 자체가 안전하다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에너지 밀도가 높다 그 낮은 자가 방전율 그리고 그리고 친환경 그린 제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안정적인 배터리 전 배터리 용량이 뭐 반밖에 안 차있다 30%밖에 안 차있다고 하더라도 시동이 일발 시동이 일단 걸려요. 그게 너무 좋아요. 납산 배터리에 비해서 총, 충전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20분 정도 주행을 하면 거의 완충이 된다고, 한, 된다고 합니다. 납산 배터리는 20, 이게 수명이 어느 정도 되면 은 20분을 주행을 하더라도 계속... 충전하더라도 완충이 안 돼요. 그리고 금방 방전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인산철 배터리의 단점이 뭐냐면 대부분 기술이, 기술과 원료가 중국 제품이에요. 지금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찾아보다가 나온 건데, 이제 저온 영하 10도 아래에서는 인산철 배터리도 작동이 안될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오히려 납산 배터리보다는 더 시동도 잘 걸리고, 배터리 방전되는 율도좀더 적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배터리 방전 1년밖에 쓰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 배터리를 아직까지 방전된 적은 단한 번도 없었어요. 영하 13도, 15도 될 때에도 납산 배터리보다 훨씬 더 시동이 잘 걸렸고 어, 반 정도만 차 있어도 어, 전압이 일정하게 나와서 일반 시동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 같은 거. 블랙박스, 특히 이제 블랙박스 때문에 방전되는 경우가 많은데, 블랙박스 3일 내내 세워놔도 꺼진 일이 단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더 오래 지속도 가능할 것 같아요. 3일 내내 세워놨어도 이렇게 블랙박스 전압 보면은 13 아래로 혹은 뭐 12.7 뭐 이렇게 12.7V 아래로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시동성이나 여러가지 뭐 전압으로 인해서 보조배터리나 혹은 콘덴서, 접지작업 이런거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거보다 훨씬 저렴하고 기회비용이 생긴다고 봅니다. 가속도가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이게 미세하지만 전압이 세다 보니까 는 이제 터트리는 좋게 느꼈고 그리고 제 차가 너무 오래된 차다 보니까 에어컨을 키면은 여름에 컴프레셔 가 돌아가면서 차가 막 부르르 떨리는 현상이 너무 심했어요 었 이게 어 거의 없고 많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안정적이고 에어컨을 키고 있는 상태에서도 어 떨리는 증상이 많이 없어졌다고 내 차가 좀 오래됐거나 지금도 납산 배터리를 아직도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앞으로 내연기간을 5년 이상 탈 계획이 있다면 꼭 한번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산철 시동 배터리 후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